미생물이 아. 100대, 탄수화물 100대, 질소 5대, 일을 하나를 먹어요. 음. 그러니까 일이 조금만 많아도 햇빛을 보면 일이 넘으면 나머지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끼가 니까이끼가 쉬운 것같아 개별적으로 질문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피디님 질문해 주시죠. 제가 질문 못 가지 드리고요. 네. 혹시 박테리아제가 뭐 다른 데에도 쓰이는 분야가 있나요? 아, 박테리아는 유기물이 나오는 폐수, 농장에서 기르는 돼지나 소 이런 것들이 전부 미생물이 없으면 은 이게 환경정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미생물을 네. 이용해서 정화를 하고 내보내는 거. 그렇죠. 양어장도 마찬가지고 이 물고기가 사람이 사나, 물고기가 사나, 이런 데는 전부 다 필요해요. 우리가 화장실 가는 것도 이거 미생물이 없으면은 처리 못 합니다. 음, 이 처리가 다분석시키고 소화시키고 또 에어, 에어 넣어서 또 미생물이 먹고 들어서 네. 무해한 걸로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 미생물이라는 거는 생태계 조절을 다 해요. 우리가 사는 이 땅, 지구도. 이 생태계주들이 미생물이 일을 안 하면 큰일 난다. 미생물이 망가지면 살 수가 없겠냐. 살수 없죠. 사람부터. 그렇죠. 미생물이 또 바다에서는 산소도 내고. 네. 네. 어떻게 되죠왜냐면 얘들은 시어트라고 광합성을 하니까. 아 바다에서는 그렇죠. 강에서 광합성도 강에서는. 광합성도 마찬가지. 아아 예. 산소를 발생하죠. 맞습니다. 미생물들 광합성 작고해서 산소 발생해서 그렇죠. 산소가 도착하거든요. 네. 네, 시어트를 먹고. 예. 네. 미생물이 있어야지. 그공 대기 중에 공기를 빨아들이요 산소로 바꾼 거예요? 그렇죠. 산소 품해이죠 공기가 충분해야잖아요. 우리 우리가 사람을 위한. 네네. 어항에서도 공기를 충분하게 넣어줘야죠. 양식장에서도 어, 어떤 때는 일부러 순 산소를 녹여서 넣어주기도 있어요. 산소를 받아먹는 미생물 이 있고 받아먹으면서 오염 물질을 무기물로 만들어야 돼요. 유기물질을 무기물로 매 무기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안쓰는 곳이 없어요 음. 선박 선박에서도 쓰죠 배에서? 뭐, 뭐 화장실 있잖아요 뭐? 연못 뭐또 전환조 뭐뭐 예. 물고기 쪽이라서 지금 이테리아가 물고기만 쓴다고 생각했는데 일상생활에서 그냥 쓰이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잖아요 네. 그다 안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이 나겠죠? 지금 아 그렇죠 날이, 날이 나죠 그미생물이달걀라는 거예요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결국에는 뭐가 남느냐면 흙이 되버요 흙. 아무 오염되지 않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음. 그러니까 이 생태계 되는 거는 신기한. 수족관도 그렇고 우리 사은 그것도 미생물의 밸런스가 없으면 생태 조절이 안 돼. 요 쉽게 얘기하면 배 속도 미생물이 미생물 동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미생물들은 여러 가지 나쁜 균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유장균도 먹고, 물고기유장균주잖아왜 그래, 예, 예. 그러고 있어요? 장, 어, 정장. 정, 아. 정장. 자료. 좋은 미생물로 우정화되라 우리도 수소가? 좋은 균로 우정화되라 그래야 병이 안걸리 그렇지. 그렇지. 음. 그러면 우리는 배변을 잘해야 시원하잖아아 어, 그렇죠. 그럼 얘들도 배변해서 처리를 해줘야 얘들도 물속에서 시원하게 살잖아요. 고기죠요또 우리 밥 먹으면 탄수화물이잖아요. 예. 그리고 위, 위에 들어가면 은 펩신이라는 단백질 효소 그 다음에 여러가지 효소들이 있잖아요 네. 걔들이 막 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창자에서는미생물들이 먹고 거기에 영양분을 예, 우리 몸으로 보내주는 네, 네. 거 그러니까 똑같아요 물고기나 사람이나 예. 그럼 물고기도 위로 먹잖아요 그래도 분해해서 변을 싸잖아요 음. 그럼 그때는 완전히 형기 성상태잖아요뱃속이 공기가 들어가는 게아니 그러니까 병이 나올 때는 형기성병태로 나와요. 음. 그리고 이형기성 썩었으니까 암모니아로 됐겠죠. 네. 암모니아는 썩어야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해되면 암모니아로바뀌면서 물고기한테 치명타를 주고 물고기가 죽든지 물이 깨지든지 질소살이 이 완전히 깨져버리든 갑자기 아, 예. 그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래서 작은 어황입니다 큰 어항이 유지관리가 쉽다는게 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릇이 크거든 그러니까 잡는 것도 한번 잡히면 굉장히 오래가지 그 조그만거는 의용물질이 들어가고 번도 대별하는 양이 네. 많고 적기 때문에 걸리는거죠. 그래도 큰 어항이 쉽다? 그렇죠. 큰 어항이 한번 잡히면 끄떡없다. 끄떡없습니다. 그게 막그렛나이니요 그러니까 수돗물은 깨끗하지만 물이 잡힌 물보다는 티가 나요. 물이 잡힌 물은 반짝반아났어요 어저께 스며들이냐 면 크리스탈처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이 수저도 생태계를 이용한 거니까 그 질소사이클이라는 화학적 그 생물학적 방법이지만 은 어차피 무기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치를 그 질산화되는 걸로 확인을 하는 게 생물학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자세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질산화학 네. 쪽으로 유도가 되면서 먹이를 얼마나 먹고 질소를 얼마나 절감시키는지 보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봐야죠 눈으로 봐서는 테스트 음. 키시고 네.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물이 끝이 나가거든요 근데 찍어보면 암모니아, 아일산, 질산이 다 나와 거기서는 무조건 못 길러 그러죠. 그물에서그러면 이런 거 있겠네, 문의가 오겠네. 예를 들면, 그럼, 우리 저 눈으로 보면 정말 깨끗한데 막 문의가 와서, 야, 이 깨끗한 물에뭐 넣었는데, 다 죽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아, 검침, 질소. 질소가 나온다. 아모니아나. <웃음> 질소 어떤 형태로인지 나오면, 질산염님은 좀두 네. 체중 중에. 네. 근데 이두 가지 문제면은, 이제 이모도 다 떠오라. 그래서 한강에서 간자히뭐 이런, 그 폐수성 물질을 다떠뜨리 아, 독성 물질제어반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하천이야 이런데 생물들이 잘 사는 곳은 질산염도 안 나오는 완벽 완전, 완전 무기화 그렇죠. 상태라고. 계속 흐르잖아요. 네. 어, 흘리면서 햇빛도 받고 흘리면서 물에 있는 산소를 그치. 공기에 있는 산소를 먹고 네. 얘들한테 산소를 주고 미생물들은 바닥에 모여서 바위가 미끌미끌하죠. 네, 미끌미끌. 런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플라 네. 박테리아가 유기물질을 먹고. 부착을 해야 된다고 얘들 은 부착을 해서 손든지 그거 네, 네, 네. 붙어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바이오 붙어서 미끌미끌하 미끌, 거야 미끄러운, 미끌, 미끄 네, 응집성 있어 그러니까 점액질을 낸다면 그러니까 서로 붙어 그러면 돌에 점액질 있는 물이 좋은 물이네요 그렇죠. 안 좋은 물이 아니라. 그렇지 그걸플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오 플라도 그런 플라스틱에 그게 붙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담체를 우리 많이 쓰잖아 요 세라믹 담체 그것도 그렇잖아. 요 그래 계속, 계속 돌리고 기포를 고 거기에 이제 미끌미끌로 하면은 얘들이 땡겨. 네. 원생물이 붙어 있어. 이건 박테리아고 창원하고 틀려. 원생물이붙어있어 그럼 그 바이오성을 플라... 점성네 땡겨. 그럼 바이오설화가 제대로 정착된 물은 이 플라스틱에 미끌미끌하고, 그렇죠. 미끌미끌. 그게 아닌 미끌미끌. 것, 겉은 그냥 그 플라스틱 그대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플라스틱들은 아까 T S V S S 얘기했듯이 시간이 되면 떨어져 라 오래된 놈, 네. 나이가 다 먹었네 너의 먹은 세테리아 예. 그러니까 떨어져 나 예. 그러니까 생생한 애들만 우져먹어내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계속 깨끗하게 유지가 그렇죠. 아. 그원생동물이 붙어있어 예. 그러니까 박테리아 원생동물그 다음 단계예요 원생동물 그러니까 그거는 재밌네요 바이오플라 어, 네. 또 네. 그 플라스틱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아 뭐가 있는 게 아니죠 그플라스틱물이 그그 붙도록 그 공간 그, 음. 그 밀도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시하 해. 바이오 플라그 잘 모르는 초보들은 음. 막 이제 거기에 미끌미끌하고 막 이렇게 꼈다고 막 청소를 할거 아니에요. 그게 아. 하면 안 되는 거네. 그렇지. 그것도 그냥 살짝 닦아주면 그냥 그 어물적 빼서 어, 나이가 털어주고 어, 나이가 이제 노세한바테리아들은 네. 털어주고 털어주고, 털어주고 새로운 바테리아 넣어주고. 그렇죠. 그러면 이상하 <웃음> 그렇죠. 계속 유지가 더 끈끈해지고. 재밌죠. 네. 정말 재밌습니다. 네, 피드는 네. 재밌으시죠? 네네. 네,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끈적끈적한 것들은 네 좋다. 아, 그래서, 그래서 수족관에서도 그런 것들이 붙어있으면 아, 좋다. 이렇게. 좋은데, 이제, 그 붙어있음에도 이제 여기 이끼가 끼거나, 네. 좀 뭔가 수질이 안 좋아지면 탁해지면, 이게 가된가좀 떨어질 때가 됐다. 네. 영양소의 아, 문제가 또 있어요. 떨어질 시기가된 거다. 사료에도, 사료 뒤에 보면 인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음, 인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항상 붙어있더라고요. 어, 그, 왜냐하면 필수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미생물이 아. 100대, 탄수화물 100대, 그다질소 5대, 일을 하나를 먹어요. 음. 그러니까 일이 조금만 많아도 햇빛을 보면은 일이 넘으면 나머지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어. 이끼가 있니데 이끼가 먹어치운는단그래도 이끼가 먹어치우니까 되는 고죠 조명과 햇빛이라고 알려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룩스가 높으니까 이것도 햇빛이. 만약에 여기 인이 있으면 끼죠. 잘 끼겠네요. 하지만 이들이 어. 흡수를 하니까. 네. 너무 재밌습니다. 자녀도 잘 쓰시고 네. 그다음에 가급적 인한량이좀 낮은 한탈을 높으면 좋겠네 그렇죠. 비율에 비해서 사실 그거는 거의 비슷비슷한일이죠 인은 1밖에 안 먹으니까 1%밖에 어. 네. 탄수화물 1 0 0면 에너지원으로 배를 다 먹고 네. 일만 생명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만약에 인을 네. 먹는 박테리아개발어야 된다 입만 먹는 거 그럼 이기 원리를 절대 없겠네요 아, 인을 또 얘기하면 네. 만약에 이 바닥에서 썩으면 이를 먹은 박테리아가 네. 다시 뱉어내요. 어? 이를. 네. 썩으면, 부패하면, 고기 썩에서 먹었잖아요. 썩으니까. 아, 그래서 그러면 뭐, 네. 저면 여화를 하는 수위로 한 번씩 이렇게 흩어질 수있도 슬러지나 이인 같은 거다 빼내려고. 그렇죠. 왜냐면 썩으면 뱉어내요. 현장에서는 그 아,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부패해지겠네요. 그렇죠. 현장에서도, 예. 다른 현장에서도. 오늘까지 멀쩡했다 갑자기 이기가확 끼거나 고기들 오늘까지 멀쩡했다 내일 이게 다쳐거나 하천으로 나가면 예. 그 녹조가, 예. 녹조가 녹조가 생기는 거야 아. 그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해수도 이 수치가 굉장히 법정 수치가 낮아요. 그러면 이기가 가장 좋아하는 건 인이다. 그렇죠. 이 인이 녹조들이 가장 질소보다도 예. 인이 네. 가장 좋아한다. 그럼 우리 여항에서 만약에 질소가 많은데 왜 햇빛 쪘는데안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인이 많은 같이 핀단 말이죠 그러면 확실히 과밀이라도 먹이를 적게 주는 왕 진짜 안오겠냐요 되도록이면 적게 주면서 네. 조절을 해 주는 면게 좋죠 그으하면 나머지는 또 오염을 생겨 네. 이거를 우리가 많이 주면 폐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주면 어, 적당히 대부분 아마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이 정량보다 많이 줄 겁니다 그렇죠 네. 야구장 보세요 그대로 다 그냥 네. 먹으은 가라앉아서 썩어요 그러면 그게 암모니아하고 아실산이 생긴단 말이에요. 가루에 자. 네. 인도 나오고. 그두 그 가지가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러면 떼죽은 옵니다 갑자기 떼죽은 당했다는 게. 그런 그렇죠. 그리고 바닥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닥. 그러니까, 양측장들 바닥들 경화 많이 된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는미세물도이고 형기성 미생물도 그래서 써야 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써줘야 돼요 그렇죠. 정말 재밌습니다. 네. 완전 이해됐습니다. 네. 좋아요. 이해되셨습니다. 네. 네. 재밌습니다. <웃음> 자, 자, 다음 질문이시요.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요 제가 그물생나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초보인데. 초보자들은 pH 테스트를 이용해서 확인할수 있잖아요. pH 테스트나 테스트 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pH, pH 테스트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궁금하다. 애니몰로 TV